뭐. 나 아줌마 같아. <웃음> 야 아줌마지 오빠랑 결혼했었잖아 줌마 아니야? 맞아, 나 아가씨 이거 너무나 아가씨 오시다. 아가씨 아가씨. <웃음> 됐어, 차리카 키라 아가씨. 고민장. 오랜만에 미케비치 가요, 미케비치. 아 오랜만은 오랜 오 오랜 오랜만은 아니고 촬영 촬영은 오랜만이지. 지금 제가 사는 곳이 미케비치랑 직선상으로 거리가 거의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. 지금 보면 앞에도 지금 미케비치가 바로 보여요. 저기 저 건물 보이세요? 저 위쪽에 있는 건물? 어, 저 건물이 저가 사는 지금 집이거든요? 그리 미케비치가, 여기가 바로 미케비치예요지 보이려나 모르겠네. 저 건물 사이로 아, 안 있는, 안 있는 안게안 미케비치 미케비치거든요. 아무튼, 여자친구랑 같이 미케비치 가요. 오늘 수영도 좀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자기야, 조심해. 니케비치 다 도착했습니다. 조심. 니케 도착. 니케 도착. 저기? 무슨 운동 할거야? 니가 니가 니가 야. 네. 야. 어. 하하. 앞으로 그... 가! 아안녕야왜 <웃음> 네가 물어봐, 튜브 얼마예요? 3만도3만도3만 어, 음. 내가 <웃음> 저거 해, 저거 새 있어. 저걸 저걸로 해, 저게 더 이뻐. 이거? 어. 이거 나안 돼, 이거 한 이렇게 있어. 이거, 이거 애... 얼마야 이거? 야! 그거 하지마! 그럼 이걸로 해! 이거. 또 화이트! 이거! 이거! 옐로우! 좀큰거에큰 게! 어! 큰거에 야! 그거 너무 쪼거워! 갈라! 갈라! 갈라! 그거 하자! 네! 오빠! 안 해? 해야지! 난 필요 없어! 아! 이거, 이거 필요 없냐? 어! 당연하지! n g c ư c chú bảo vệ ù m g con t i đó. Công chúa ơi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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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哦。啊？哦， o d 有 a 嗯 아자 짜! <웃음> 자기야 아아봐아니아아니아 으아, 으아, 으아, 해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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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닿지. 와. 와. 용자. 알아 알 잠깐만. <목소리> 어, 자 <웃음> 저리 가! 나이든 넌! 이든 넌! 바이든 넌! 바이든 넌! 발이이든 넌! 바이든 넌! 바이와 아, 저기 용사. 아, 자기야, 로 와. 빨리 오, 빨리. 빨리 와. 자기야, 왜, 왜, 왜. 아싸아싸아자아자아잡아아싸아싸 아삭 아삭 아진 아삭 아삭 아아진아아자아아어 야내드폰아야내드폰나모르자잘 야, 된다 남자 아, 응? 응? 지붕아, 나 다른 남자 만나어 10분간 <웃음> 갔나 다른 남자 만났어 진짜? 아, 호, 누구야? 호, 아이들? 아, 가자. 가자. 가자 어디로 갈까? 집으로? 집지? 좀 샤워하고 조용고말지아 그래, 자기야 뭐내만해오 아, 예. <웃음> <웃음> 여기 샤워도 있네? 음~~ 물 따뜻해? <웃음>